안녕하세요. 길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ENTJ 유형의 인간관계와 궁합 이야기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개인 의견일 뿐이니깐 참고만 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말씀드린 대로 ISTP, ISFP, INFP 유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외 유형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셨어요. 그중에서 ESFP, ENFP와의 관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STP와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유형들 중에서 유일한 T 유형이에요. 그렇죠? ENTJ와 같은 TU형은 ISTP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 F 유형들입니다 ENTJ와 ISTP와의 관계 괜찮다고 봅니다. 공적인 관계든 사적인 관계든 상당히 무난하게 어울릴 수 있다고 봐요. 방금 전에 ISTP가 ENTJ와 같은 T유형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같은 글자가 T밖에 없죠. 그런데도 무난하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두 유형은 서로의 성격이 충돌하기보다는 보완하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물론 갈등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 갈등을 푸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편입니다. 이때 유일하게 같은 글자인 T 하나의 역할이 매우 큽니다. 이두 불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T들끼리의 공감대 형성으로 충분하다는 뜻이에요. 흔히 T들은 공감 능력이 없다고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얘기입니다. F들이 느끼는 걸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T들끼리 공감하는 것도 있어요.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예컨대 이런 겁니다. 미식가들끼리는 공감하는 게 있잖아요. 순댓국도 맛있고 광어회도 맛있고 근데 입 짧은 사람들은 그 맛을 잘 모르죠. 떡볶이, 치킨이 최고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같이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감정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끼리 서로 통하는 게 있고요. 감정이 담백한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끼리 잘 어울리게 된다는 거예요. NTJ와 이티의 관계도 그런 겁니다. 둘다 감정이 그렇게 풍부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F 유형의 시각에서는 좀 메마른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끼리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자연스러운 거예요. 심지어 두 유형 모두 자기 위주인 게 있습니다. e NTJ는 그런 t 가 팍팍 나는 사람이고요. 자기 생각을 현실화 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강한 유형입니다. 그리고 ISTP는 그렇게 티가 나는 건 아닌데 같이 있다 보면 그걸 느끼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는 게 있다는 걸요. 억자는 ISTP는 하기 싫은 건 죽어도 안 한다고 하기도 하는데 제가 보기엔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하긴 하는데 가능한 최소로 하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진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죠. 이런 사람이라는 겁 근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는 걸까요? 이게 요 본인이 그러니까 상대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상대의 행동을 보고 와. 어떻게 저렇게 이기적이지? 남 생각을 안할수 있는 거지? 이런 생각이 안 든다는 겁니다. 나도 그러니깐요. 남이 그러는 걸 갖고 크게 문제 삼지 않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게 되는 관계라는 겁니다. 사실 ENTJ는 직장에서 윗사람들과 문제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엔티그룹 특유의 정신세계가 있다고 했잖아요. 본인 생각이 맞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위에서 하는 지시가 그것과 맞지 않으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이사상사가 잔소리가 많거나 간섭이 심할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i s 사 p 가상사라면 어떻게 될이사이 사람은 이별람은이이 그래서 자기가 상사로서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만 딱 하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하라는 식일 가능성이 큽니다 잔소리도 안 하고 간섭도 별로 없는 거죠 엔 t 제 부하가 이팁 상사를 존경까지는 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엔 t 제가 상사라면요 당연히 나쁘지 않습니다 e ntj는 아랫사람하고는 잘 지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e ntj가 리더십이 강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나는데 좀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 생각대로 결과를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이 ntj한테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그렇죠 자기 생각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ntj는 상사보다는 부하와 문제가 있는 경우가 덜한 겁니다 부하는 태클을 걸 수가 없잖아요 상사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근데 상사는 태클을 걸수 있죠 아예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상사는 그럴 권한이 있다고 보죠 상사가 그 권한을 실제로 행사할 때 그래서 n t j 가 본인 생각대로 할수 없게 될때 충돌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부하들과는 그럴 일이 없죠. 자기 마음대로 못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엔티제는 의외로 섬세한 면이 있어서 부하들을 그렇게 막 다루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해봤자 자기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데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물론 아니다 싶으면 가차없이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해서는 그렇게까지는 안 합니다. 어쨌든 ENTJ가 원하는 건 결과예요.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결과 그걸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항상 어떻게 하는 게내 생각대로 결과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까? 이런 걸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직장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개인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면이 나와요. 근런데 ENTJ가 보기에 ISTP가 장점이 있다면 뭐, 매력이 있다거나, 외모가 뛰어나거나. 재능 또는 특기가 있거나 이러면 관심을 가질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ENTJ가 하려고 하는 것 또는 되려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ENTJ는 그런 상대에게 열심히 자기를 어필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관계가 형성되면 그 관계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습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ISTP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ISTP는 남이 그러든 말든 크게 영향을 받지 않거든요. 어쨌든 나쁠 건 없죠. 본인이 열심히 하겠다는데 뭐잘 해주려고 한다는 얘기잖아요. 좋은 겁니다. ISTP한테 중요한 건 뭐냐면요. ENTJ와 비슷해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걸 하는데 방해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ENTJ가 좀 들이대더라도 그거에 방해만 안 되면 나쁠 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끔씩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ENTJ가 원하는 것과 ISTP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요. ENTJ는 성취욕이 아주 강하지만 ISTP는 그런 게 별로 없죠. 그래서 예컨대 이런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ENTJ가 미래를 위해 지금 힘든 걸 참고 이겨내자. 고 하면 이 팁은 굳이 그래야 되겠냐며 엇나갈 수 있어요. NTJ가 하고 싶어 하는 건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거고요. 이 t 이 하고 싶어 하는 건 그냥 그게 좋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론 차이가 있죠. 그래서 ENTJ가 ISTP의 게으름에 실망하거나 ISTP가 ENTJ의 야망에 피곤해하거나 이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두 유형의 관계는 여전히 타협의 여지가 있습니다. 서로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둘다 매우 이성적이면서 현실적 실적인 편이에요. 별로 감정적이지 않죠. 말 한마디에 상처를 크게 받는다거나 이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둘다 상대의 공간을 어느 정도 허용하는 성격이라는 겁니다. ENTJ도 그렇고 ISTP도 그렇고 자기가 원하는 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 문제가 되지 않으면 상대가 어떻게 하든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서로 원하는 걸 대화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자, ISTP와의 관계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속도를 좀 내볼까 합니다. 사실 ISFP, i n f p 표는 이미 했죠. 거기서 NTJ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른 적이 있으니까요. 여기서는 ENTJ를 중심으로 좀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등장인물이 더 있어요. ESFP, ENFP입니다. NTJ와 이 4가지 네 유형, ESFP, ENFP, ISFP, INFP와의 관계를 동시에 설명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네유형모두 F유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공통점이 하나 더 있어요. 네유형모두 P. f 형입니다 다시 말해서 f p 유형들이라는 거예요. 이 f p 유형들이 어떤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관계 중심적이면서도 자유분방한 타입이라고 있죠. 상대에게 이래라 저래라 안 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런 소리 듣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상대를 배려하거나 상대에게 맞춰주는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NTJ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이 사람한테는 뭐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기 생각대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NTJ가 FP 유형들과 만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요. 잘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NTJ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낀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회사 같은 공적인 조직에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ENTJ는 말이 잘안 통한다고 느낄 가능성이 커요. 좀 지나면 아예 상대를 하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랄까 손절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무시한다고나 할까요? 내가 분명히 지난번에 이렇게 하라고 지적하고 본인도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지나 보면 달라진 게 없어요. 이런 경험이 몇번 반복되면 그냥 무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지냈는데 또그 사람이 의외로 성과를 올리기도 해요. 잘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저런 사람도 있나 보다 하는 거죠. 어쨌든 일하는 게 별로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무슨 생각으로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한마디로 그냥 잘안 맞는 관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일로만 봤을 때 그렇다는 거고요. 개인적인 관계로 들어가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요. 이게 엔티제 본인이 통제하는 영역 안에서라면 그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데 본인의 영역 밖에서 보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매력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ESFP나 ENFP 같은 유형은 나름 잘나가는 사람들인 경우가 많거든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표적인 관종 유형 투톱이잖아요. 인기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싸라는 거예요. 이럴 때 ENTJ는 본인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놀때 보니까 이 사람들이 최고라는 겁니다. 얼마나 인기가 좋은지 사람들한테 둘러싸여서 얼굴 보기도 힘들어요. ENTJ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이 사람... 대단한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요 만약 ENTJ가 ESFP나 ENFP에게 관심이 생겼다면 이들의 가장 화려한 모습을 보고 그렇게 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대도 비슷해요 ESFP나 ENFP가 ENTJ를 보면서 야저 사람 멋있다,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ENTJ가 일에 몰두하는 모습이나 뭔가를 성취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상대의 가장 밝은 면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 커플이 있잖아요. 성공한 기업가와 톱스타 연예인 커플 ENTJ ESFP 저는 ENTJ, ENFP 관계는 왠지 이런 화려한 커플의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ENTJ 말고 ESTJ로 바꿔도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ESFP, ENFP가 연예인 느낌이 있는 건 FPU형인데 외향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FP라는 건 관계 중심적이면서 자유분방한 걸 말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친구 같은 관계 말하자면 어떤 의무나 책임이 상대적으로 덜하고 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해 형성되는 관계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에요. 친구들이 만나고 있는데 나 일이 좀 있어서 먼저 간다 고 했을 때 그걸 하라마라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싫으면 관둘 수 있고 서로 오케이 할때 형성되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FP인데 외향적이라는건 이런 관계를 아주 많은 사람들과 맺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서로 좋아야 형성되는 관계에서 아주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인기가 좋다는 뜻입니다 근데 TJ는 완전히 달라요 이 사람들은 관계지향적이라기보다는 독립지향적이고요 그리고 의무나 책임 같은 걸로 서로 묶여있는 관계예요 말 그대로 일 중심의 인간관계에 잘 적응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 서로 따뜻하게 말하고 상대의 기분을 살피고 이런 것보다는 일 자체를 신속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게 익숙하고 편한 사람들이 TJ들이라는 겁니다 ESTJ나 ENTJ는 TJ들 중에서 외향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런 식의 관계를 아주 많은 사람들과 맺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한다기보다는 인정하는 신뢰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저 친구 참 능력 있고 일 잘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거죠. 이렇게 ENTJ가 중심이 되는 무대는 ESFP나 e n f p 가 중심이 되는 무대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커플은 서로가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평행선을 달리는 느낌이 있어요. 관계가 좋을 때는 두 사람이 모든 걸다 가진 기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갈등이 생겨나면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쪽 다 본인 영역에서는 최고인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지 확실히 아는데 상대의 영역에서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시작조차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둘다 외향적이어서 서로 문제를 자기 식대로 풀려고 하다가도 일수 있어요. 바로 이런 면 때문에 FP 유형 중에서 내향적인 네 유형, ISFP와 INFP가 ENTJ와 더잘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더 안정적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 개인적인 관계, 주로 연인관계에 적용되는 얘기입니다. 이전에 FP 유형의 공감능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외향형은 속도, 내향형은 깊이 쪽에 강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내향형 쪽이 좀더 깊게 상대와 공감한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ENFP와 ISFP가 조금씩 다릅니다 다만 크게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전 영상에서 ENTJ는 성격상 성공 가능성이 크지만 외로움을 경험할 가능성 또한 크다고 했는데요 젊은 시절보다는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그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주변에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그럴 수 있다고 했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저 순수하게 자기를 좋아해서 가까이 있는다기보다는 일종의 비즈니스적인 관계 때문에. 다시 말해서 엔티제와 가까이 있는 게 본인한테 이익이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게 아니면 순식간에 다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ENTJ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그냥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좋아해 줄수 있는 사람 많이도 필요 없어요. 딱 한두 명만 있어도 ENTJ는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ISFP와 INFP가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유형도 그럴 수 있지만 특히 이두 유형을 말하는 건 인간관계에서 이익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계산 자체가 잘안 되는 사람들이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상 물정을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순수해서 그런 거죠. 이런 사람들 중에 ISFP와 INFP가 많다는 겁니다. 이들이 하필이면 예술적으로 발달한 이유도 이런 면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냥 순수하게 사람 자체가 좋아서 그런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사실 오늘 ISFJ와 ESFJ 이야기도 좀 하려고 했는데 불량관계로 나중 기회로 미루겠습니다. 다음엔 오늘 나왔던 ISTP의 인간관계와 궁합 이야기를 해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